널 바라보던 너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참마음에 들었는데 나도 몰랐던 날 알게 해준 널 만났던 건참 행복해 다시 이런 우연은 없을 거라 넌날 새기는 말했지 c a u s 들려 봐봐 돌아가도 결국 그 자리잖아 있 oh. 돌아와도 뻔한데 왜 oh. 머릿속에 oh. 네가 눈이 부시게 퍼져 Disappear 사랑스러운 그때의 너 우리의 기억이 아른거리고 조금 이른 사랑 얘긴 저 별들처럼 나를 비추고 한숨에 널 찾아낼 수 있어 너에겐 내가 어떻게 남았는지 궁금해졌어 난 어땠을까 yeah. 사실 그때 나의 세상은 너와 나밖에 없어서 안녕 한동안 감기보다 더 아팠지 oh. 너를 그래 보았네가만하는에 oh. oh. 다시 눈부시도록 펑펑 disappear 사랑스러운 아 ah. Uh, uh, no, no. 아주 더 오래 지내도 가끔 날 그려줘 태어나서 본것 중에 제일 커다란 꽃 오직 둘만의 축제 <목소리> 음. 계절이 되돌아와도 가장 아름 remember